하늘공원이 보이네요.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강경북로쪽이고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청산대교 방향이네요. 방향입니다. 왼쪽은 일산 네. 인천공항 곳이고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갑니다. 바로 앞에 저기 보이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쪽에 보면 숲이 우거졌어요 아 차가 엄청 많긴해요 난지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 바로 우회전하면 되겠네요 난지 캠핑장 나옵니다 아 그런데 뼈쓱도 있러네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도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왓 와서 지낸게 왔다면 왔다는 서울마포구 상암동 495-81번지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난지 캠핑장에는 글램핑존과 일반 캠핑장, 프리 캠핑장,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존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일반 캠핑장을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글램핑 존이 5 곳, 일반 캠핑 존이 83곳, 프리 캠핑 존이 36곳, 바베큐 존이 26개, 캠프파이어 존이 5개소가 이너 있습니다. 이너 텐트는 이정도로 완성이 됐고요. 오늘 사용하는 텐트는 콜핑의 리빙 셀입니다. 이너 텐트는 반자동 형태로 되어 있고, 프라이는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이제 텐트 완성을 하고 바베큐를 위한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걸 작은 걸로 쭉 깔아놔 버렸어. 그럼 이제 콜핑 텐트인데 사이즈 탑 플라이가 약간 작은 것 같아. 난지 캠핑장의 야경의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카운터 쪽이고요. 오늘 피칭한 컬피잉의 리빙셀은 첫 피칭인데 플라이가 약간 적고 스커트가 없는 듯합니다. 테이블은 받침 형태로 쓰기 위해서 미니 테이블 두 개와 사용하는 식탁용 롤 테이블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고기는 삼겹살과 삼치살과 동심으로 저녁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에는 라면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로때에 삼겹살과 고기를 구워 먹고 불멍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라면. 난지 캠핑이변을 한번 쭉둘러 봅니다 지금 10시 가까이 되니까요 이제 파산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아주 넓습니다 이제 자야겠습니다네 증기장판하고 툴콘 난방기하고 지금 돌려놓은 상태고요. 굳이 난로를안 피워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 보니까 많이 따뜻합니다. 지금 아, 다시 그렇다. 자, 강경 흙물어져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와, 탱크 지나가는데 밤새 아, 아침 되니까 새소리도 들리나? 그랬차 소리 때문에 몇점쳐진다다 밤새 차 소리에 잠을 설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소리가 들립니다. 차 소리는 새소리에 이제 차가 진 듯합니다. 어, 아침 되니까 지금 거의 3도, 2도, 3도예요. 뭐 얼음만 안 얼었지 겨울입니다 이게 바로 한강 이다 보니까 저저쪽에 도로 여기 차단이죠 이강변풍로아 시끄러워 가지고 뒤쪽에 여기가 하늘공원 이에요 다리 여기 있어요 다리 해가 막 떠오르고 있어. 해 떠오르는 모습이에 아우, 장난 아니야 강렬합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5-81번지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난지 캠핑장은 잠자기에는 불편했지만 이용하기는 편한 곳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